아 전통적인 네, 의미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그 저도 어렸을 때가 그 야간에 예, 한라산 예, 중턱에 이제 불들이 이렇게 피어오는걸본 적이 있거든요. 예, 예. 근데 그거 하고는 규모가 너무 다르니까 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인위적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. 센서장님도 불 축제 가보셨습니까? <웃음> 저는 이제 지금은 사라진 북제주군, 예. 북제주군 시절에 아. 이제 기자여가지고 예. 취재하러 몇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. 그때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? 일단 어린 마음에 예. 일단 멋있었고 어. 야 정말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서 음. 고민하게 된 거죠. 산불 위험 같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결국 축제 중에서 불과 관련된 행사들은 취소가 됐더라고요. 자 그런데 이거 단순히 이번 한 번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불로키 행사가 근본적으로 이 들풀축제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또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옳은 축제의 방향인가 이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? 센터장이? 최근에는 어쨌든 들풀 축제 자체가 예. 결국 화석연료를 예. 태워가지고 음. 오름에 불로는 행사라 가지고 전통과 좀 다르죠. 지금 시대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서는 예. 사실은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상황은 된것 같아요. 제가 보기 코로나 19 이후에 예. 처음으로 하는 이제 대면 축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것 같은데 음. 결국 이제 이 건조한 시기에 산불의 예. 위험이 있어서 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불로키를 이제 금지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예. 이게 아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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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름 관련된 행사 하는 게 어떨까 소박하지만 네. 아 오름 관련 행사 예, 예. 그리고두분 생각에도 뭐 아예 다른 방법들은 많이 있다 예. 예, 잘만 찾아보면은 아, 그럼요 예. 방향성만 제대로 설정하면은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사시 사철 예.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예그 테마에 맞춰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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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제 전환 추딩 현장하실 것 같아요. 아 그러니까 아, 축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. 몰랐습니다 저희도. 아저 어. 노는 거 좋아한다. 아. <웃음>